강진 회춘탕의 원조 하나로 식당을 오늘 와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회춘탕이라는 음식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춘탕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생 문어, 살아있는 이 문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복도 보시면 이거 활전복이에요. 살아있는거죠 붙어있는거 예팔 덤벅하고 네. 닭에다가 아홉 가지 한약재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게 이제 회춘탕입니다 닭 네, 삶아 삶아진 닭 아, 여기 하... 자 이렇게 찬도 좀 전갈하게 해가지고 여기 나오고요 아 이게 여러분들 근데 이게 닭이 들어가는 음식이다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가마솥 닭백숙을 한번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얼마 안 돼서 또 닭을 하기가 조금 고민되긴 했었어요. 근데 이 회춘탕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한번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음식 중에 하나고, 그리고 어,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거의 이제 말복 근처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복다림 음식 겸 해가지고 제가 좀 촬영을 하기로 좀 마음을 먹었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 한번 좀잘 지켜봐 주시고 어. 얼마 전에 백숙 해놓고 왜또 닭이 이렇게 올라오냐 라고 좀 불만이 조금 있으신 분들 한 번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닭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아홉 그 가지 한약재에다가 뭐 문어 그리고 이 전복 이런 것들도 좋은 것들도 많이 들어가니까 예.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춘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문어하고 전복도 좀 넉넉히 들어갔고요 토종닭과 어... 여러가지 한약재를 가지고 된 국물 이렇게 해서 회춘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어, 조금 가격대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일단 먹어볼텐데요 어, 여러분들 먹기 전에 하나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여긴 예약을 하셔야 드실 수가 있어요 저도 오늘 조금 한사람시간 동안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어, 못 먹을 뻔 했습니다 <웃음> 이게 예약을 해야 드실 수 있는 음식이다 보니 어, 오랜 시간동안 구워야되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오래 기다렸어요 몇시간 기다렸다가 어, 이모님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맛을 보게 됐어요 예. 자, 와 일단 문어 오. 다음은 전복 전복도 활전복이라 음, 내장까지 전복 치아만 조금 제거를 하고 음. 어 감사합니다 자 전복 진짜 부드럽고 맛있다 또 전복은 또 이거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가면은 좋습니다. 아, 뜨거워. 어, 숟가락을 잡고 아랫부분을 툭 밀어내듯이. 어. 음. 일단 또, 히포인트가 또 국물이죠. 히포인트가 또 국물입니다, 여러분들. 국물 한번. 지금 소금간은 아직 안된 상태인 것 같은데도 이대로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요 깊은 맛이 딱 우러나오는 게뭐 그리고 약간 문어를 넣을 때 문어 자체에서도 약간 좀 짭짜름함이 국물이 좀잘 배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굳이 소금간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나오는 그대로 해가지고 드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살짝 좀 짭짤함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금을 좀 넣어서 국물을 좀 따로 드시면 될것 같고 딸이예크기 <웃음> 아주 오지네 아.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은 약간 해신탕 음, 조금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 닭 자체의 느낌은 여러분들 평소에 드신 육계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소중닭이다 보니까 되게 쫄깃함이 더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질기다 음. 라고 좀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요요 회춘탕에 들어가 있는 닭은 조금 어, 나는 좀 뻑뻑하거나 좀 길긴 걸 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러울 수 있다는 거, 네. 불호, 불호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양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그렇게 해가지고 좀 드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엄청나게 특별한 맛 음. 그것까지 사실 와닿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하다. 뭐 음.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좀 이제 좀 특별하긴 해요. 해초탕, 해것 같은데 몸에 는 좋겠죠, 장인 보양도 될, 될 테고. 근데 뭐, 뭐 문어가 국물에 확 우러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맛을 뭐 뿜어낸다, 뽐낸다 이런 좀 특별함은 좀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재료 자체가 원체도 맛있는 것들이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도의 맛소정땅은 음. 여러분들 목이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요 이거 맛있다. 부추. 여기 음. 온다면야 전라도 말로 이거 솔지라거든요. 어, 이거로 양파랑 해가지고 싹살 익혀 놓으면은 맛있거든요. 오와잘 익은 이 부추김치 솔지라고 하는데.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원조집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원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대요 절대 닭도 무슨 뭐 미리 잡아놓은 마트에서 파는 닭이 아닌 산에서 키우는 닭 네. 네. 실제 토종닭만을 사용을 하시고 이 문어나 전복 이런 것도 다 생물 아니면 사용을 안 하신대요 그렇다 보니까 음식 자체의 재료나 이런 건좀 신뢰하고 드셔도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물이면 조금 가격이 나가다 보니까 문어도 그렇고 그럴 수만 12만 원대 가격이 책정된 이유가 원체 또 금액이 높은 재료들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조금 그래도 이해가 좀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전 뭐, 내장 통으로 해가지고. 자 이제 고기랑 건더기를 좀 먹었으니까 여러분들 어, 죽, 죽을 또딱이 녹두, 녹두랑 해가지고 쌀에 들어가이 죽을 풀어가지고 한번 숙 끓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죽도 좀 맛있게 자, 끓였습니다. 음 국물이 한약재가 좀 들어가서 한약재 향이 막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한약재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저도 아까 처음, 맨 처음 국물 먹었을 때 약재 향막 많이 날줄 알았더니 그러진 않습니다 맛있는 그 백숙 국물 느낌 거부감은 없어질 것 같아요. 응. 아, 뜨거워. 자, 여러분들, 어,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 지금 맛있고 다 좋았어요. 근데 아쉬운 게요, 지금. 국물을 이렇게 떠서 먹는데 뭐가 자꾸 막 씹힌 게 이게 그 뼈가 씹힌 줄 알았더니 이 약재 우려낼 때 무슨 엄나무 같은 게좀 들어가나 본데 요게 좀좀그 파팬들이 조금씩 있어요 뭐 찔리거나 요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뼈가 씹힌 줄 알았더니 어, 요게 조금 먹는데 좀 불편함이 있네요 와, 요 부분은 뭐체좀 쳐가지고 손님상에 내주시던지 여건 요런 좀 개선이 조금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뭐 국물 맛이나 뭐 온체 재료가 좋으니까 재료 보내는 맛은 좀 괜찮습니다 좋고 해준탕이라는 어. 것 자체는 추천을 할만할 것 같아요. 근데 음, 드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될 사항은 좀 있는 것 같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뭐 이제 이름처럼 어마어마하게 특별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맛있는 백숙에 이제 문어와 해산물이 들어간 뭐 그런 탕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음.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